In this episode of uh, Hanmi Life, we're going to show you Kwangjang Market. Hanmi Life.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 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We have a motorcycle driving right through the middle of everybody. <Wood worlds> this will give you an idea of how many people are in this area. o w p u a r k this place? i t man a c k right now. e r e here. w are r e w are here. We r e w are here. w are h We are here. w a w a h are h e w e here. are we here. We a r h e e e h o r w a r a r e a e a h w are h e are h w a h are h e r w a n e h e We are We h e a w a h a r e a r e a w a n e h e a a e h is t 젓갈? 젓갈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요영란젓은케비아리 yeah, 먹어도... okay, 그래. 같지? 어디에 지 아세요? 네, 바로 뒤. Okay. 가볼까요? 네, 갑시다. 네, 가세요. 잘했어요? 몰라, 이제. 몰라. 안녕 <웃음> <박근혁,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장 염장을 어떻게, 염장. 어떻게 요하요요요안요하세요요뭐좋하하시요안요하요하세요안녕요요요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네. 아니 어디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카메라가 왔어 아니 어디? 여기 와서 매번 이거 사가요. 해마다. 미국에서 네. 네. 오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네. 내가 사갖고 야한테 보냈는데. 아이고 나 누구신가 그대 네. <웃음> 아이고, 접니다. 못아봤어 어머니 머리 헤어스타일 틀려져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자 마실 좀 어떠세요? 어. 많이, 다르기, 많이 많이 많이 싸네요. 아씨 속초시 말대로 그래서 상고드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요 더덕자 지이 더덕. 하나 맛보세요. 더덕은 집에 심어서 밭에 있잖아. 아, 그래요? 도라지. 집에 있다고? 응. 음. 거기도 더덕이 되나? 도라지. 음. 실을 갖다가 심었죠. 오, 대단하시다. 한밀라에 우리 다시 사는 거 나와요. 고사리 하는 것도 나왔고, 명이나물 하는 것도 나와요. 엄마다 하실 거예요? 진짜? 갈치 속젓을 여기 큰 거가 있어요. 큰 걸로 주세요. 아니, 이렇게. 이걸로 동에 가져가실래? 이렇게 큰 통으로 좀 주세요. 거가 있는 건가요? 그거 어. 그 명란자도 이렇게 다뤄진통 있잖아. 요 거기다가? 예. 어. 거기다가? 응. 아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예, 손님도 많이 치르고, 아. 교회 일도 어. 많이 하고, 많아 어. 먹기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주상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가게 이름은요. 홍님. 홍님이라고요? 네. 예.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어 여기 간장 게장, 양념 게장, yeah. 그리고 명란 젓갈, yeah. 그리고 낙지 젓갈, 창란 젓갈, 그리고 깻잎 뭐다 두루두루 좋아 손님들 취향에 따라서 다들 좋아하시고 다들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아 외국 분들도 많이 오세요. 요즘 네. 들어서 많아졌어요. 어 그래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 주로 홍콩, 타이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에서도 많이 와서들 잡주세요. 그 넷플렉스 나가고 난 다음부터 네네. 미국에서도 로, 뭐 많이 캘리포니아 막 네. 이런 데서도 많이 오셔서 계장들 시식하러도 많이 들어오세요. 여기 어느 시장이에요? 광장 시장입니다. 광장 시장. 그,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분들 여기 그래도 많이 이런 저희 전통적인 음식 먹고 건강하시라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오시도록 노력 많이 하고. 앞으로 좋은 재료들 많이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셨던 맛이 맛있어요 구 눌러주세요